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영숙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선화증권 론 제27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27강은 제6장 선화증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효력은 의의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운송물의 인도와 선화증권의 횟수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어, 선화증권의 효력에 대한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을 이용한 거래의 법적 신뢰성을 보존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안정성을 전성을안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의 효력을 강행법규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화한의음에 의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선화증권의 매수인, 은행, 보험자 등 선화증권 소지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화증권의 유통성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은 선화증권을 배서 교부하는 당사자 간의 효력인 물권적 효력과 운송인과 선화증권 소진 간의 운송물의 인도와 운송채무 이행에 대한 관계를 다투는 채권적 효력으로 나누어지고요. 선화증권을 이용하는 거래 실무에 있어서는 선화증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이라는 본질과 관련하여 운송물의 인도와 선화증권의 회수를 둘러선 즉 선화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해 줬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장제이 어, 장에서는 어, 선화증권의 그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하나의 파트로 다루고, 그다음 에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된 그런 효력에 대해서 어, 다 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은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을 유통하는 것에 원리의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선화증권을 유통을 하게 되면 해상운송인과 송화인과의 관계, 송화인과 선화증권 소지인과의 관계, 선화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각각 어,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해상운송인과 송화인과의 관계는 운송계약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그 효력이 결정되는 것이지 선하증 것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계약 내용의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또 송화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는 이미 송화인을 제외한 선하증권 송화인에서 선하증권 소지인으로 이렇게 선하증권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때 선하증권 소지인은 일반적으로 어, 운송계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증권을 주고받는 당사자와 관계인데 이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선하증권이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운송 중인 물건을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양도가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습을 보고 이것을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선하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인데요. 선하증권이 여러 차례 유통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운송인에게 운송을 인도청구를 하게 되는데 어, 송화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 기인에서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선하증권 소지인과 선하증권의 발행에 의해서 운송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 운송인과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을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헌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선하증권의 기재만 검토하면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채권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선화증권의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그 그림으로 보시면은 우선 운송인과 송환인 사이에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어 운송 계약 당사자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선화증권은 계약의 증거증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이로, 이로 인해서 선화증권을 발행받은 송화인은 어, 선화증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쭉 유통을 시킬 수가 있는데, 뭐, 수화인이수화인에게 직접 유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송화인이 선화증권을, 어, 제3자인 선화증권 소진에게 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선화증권의 양도와 동시에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운송물에 대한 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혈액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운송인에게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것을 선하증권의 취득에 의해서 운송인에게 대해서 가지게 되는 법률관계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운송물 인도 청구를 했는데 만약 운송물을 운송인이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채권적 혈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3면에서 각각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선하증권의 법적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권적 회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 즉 적법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데요.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 때는 그 양도는 운송물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 뭐 이러한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이 대부분인데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물권적 효력입니다. 이러한 물권적 효력은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물에 대한 처분은 선화증권의 처분으로 해야 하는데,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으로 인하여 송환인은 운송인의 직접 점유하고 있는 운송물을 매매나 담보의 설정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 이제 그 운송물은 어, 선화증권 소지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만은 운송물이 현재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함으로써 운송물을 간접적으로 매매나 담보의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대판 1998년 9월 4일 96-6240 다및 1997년 7월 20일 97-19656 다 사건 판례를 보면요. 운송물의 저분은 선하 증권으로 해야 하며, 선하 증권을 양도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한국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함으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이 후의자는 선하 증권을 양수함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운송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어,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거래에서 물건적 효력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매대금 회수 기능입니다. 무역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은 운송인으로부터 경우받은 선하증권을 담보로 과은음 취결 방식 또는 신용장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매매대금의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을 취득한 송하인 이외의 제3의 증권 소진도 다른 매수인에게 물건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증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물건의 매매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데요. 무역거래에서 매매 대금 회수기는 선화증권의 물건적 효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을 그 그림으로 보시면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은 운송인을 통해서 이 상품을 운송해서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자기의 매매대금, 물건 매매대금을 회수를 어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어 화환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인은 매도인이 되고 이 어음의 은금을 지급하는, 이때 어음금이랑 라 매매대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은금의 지급인을 매수인으로 지정을 해서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매입은행,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이 어음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 어음을 음, 할인을 받는 과정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은 매입은행에서는 이제 결국은 그이 화한 음을 사들이는 겁니다. 예, 선하주권을 담보로 해서 사들이면 이 매입은행에서는 매수인의 거래은행으로 은행을 통해서 화한 어, 음을 다시 어, 전달하고 음금을 회수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이징수은행이 매수인 거래은행인데 매수인 거래은행은 매매대금 즉화 환원금을 음금, 지급받고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최종적으로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선하증권의 기능은 어, 결국은 운송물에 대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은행에서 화 환원금과 선하증권을 매입을 했는데 어, 징수은행에서 화 어, 환원금의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매입은행은 어, 이, 화한 응금과 선화증권을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대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어, 매도인이 지급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행방이 요연하다든지, 지급을 받기 어렵게 되면은, 매입원행은 이 선화증권을, 어, 직접 처분하거나,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을, 어, 직접 수령해서 매도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 자기가 지급해 놓은 화한 응금을 회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선화증권이 이 과정에서 화환원금에 어, 의원, 대한 어,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똑같은 그림에서 신용장 결제를 할 경우에는 어, 매수인이 물건을 사기 전에 어, 자기가 매매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자기 게, 거래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주는 것이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개설이 되었다는 것을 매도인의 어, 거래 은행에 통지를 해주면은 통지 은행에서 신용장이 개설됐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어, 전달을 하게 되면요 매매 계약이 그 이후에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면은 이, 이 매매 계약 이 순서는 1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아까와 같이 화어음을 발행해서 어, 선하증권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걸, 결제를 받는데 이 경우에는 어, 이 매수은행까지 가서 LC개설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자기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을 받는 데까지 이 과정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않고 만약 매수인으로부터 어, 그 신용장 대금 결제를 받기 어렵게 되면 LC개설은행이 결국 선화정권을 통해서 어, 운송물을 매도하거나 어, 처분을 할수 있는 이런한 그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똑같이 선하증권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보증도기 결제의 경우에는 뭐 똑같은 방식인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어, 이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고 아직 선하증권이 여기서 도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선하증권을 회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자기 거래은행인 징수원행으로부터 보증장을 받아서 운송인에게 이 보증장을 제시, 제시하고 나중에 선화증권을 어, 상환하겠다, 돌려주겠다 하고 운송물을 회수를 하는데요. 뭐이 과정에서도 선화증권은 여전히 요, 요, 여기까지는 어,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담보적 기능, 즉물권적 효력이 어, 매매대금 결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소유권 취득 효과가 발생합니다. 선화증권을 양도받은 증권 소지는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매, 질권 설정 등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선화증권을 취득한 자가 선화증권의 물권적효력으로 인하여 선화증권을 양도받는 것은 곧그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 자체를 양도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보시면 대부분 1998년 9월 4일 선고 96다 6.240 판결인데요. 아, 선하증권은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육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증권 소지인 간에는 증권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혈액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는 그 운송물 위에, 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를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함으로 운송물의 이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이자는 선라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의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정류를 인도받은 것이며 그 운송물의 실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반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권적혈력의 성립요건이라고 할까요? 혈력이 발생되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화정권을 양도하여 운송물을 처분하거나 운송물의 정류를 인도하는 것과 같은 혈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화정권의 취득자가 선에 의하고 선화증권을 양도할 때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화증권을 양도할 때 운송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한 증권의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물권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 관련된 법률관계를 보시면 이 이러한 그선화증권의 효력에 대해서 물권적 효력에 대한 어, 해석을 둘러서고 절대설과 음정상대설, 어, 대표설로 학설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이 절대설은 선하증권의 무능증권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학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인의 운송물에 인의운송 대한 점유와는 관계없이 증권의 이전만으로 운송물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학설입니다. 민법상 정유권 양도는 정유물의 인도로서 효력이 있다는 민법상 전유 이전, 이전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상법이 인정한 독특한 정유 이전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을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취득을 운송물의 절대적 정유 취득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정권 취득자에게 운송물의 정유 취득을 인정한다는 설명인데, 선의로 증권을 취득하려는자가 어,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점유 요을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또는 선적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의 유통성이라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운송인의 운송물 점유와 무관하게 선화증권의 인도가 곧 운송물의 간접점유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학설입니다. 어, 이 학설은 증권 소진의 지위를 강화하고 어, 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이 되는데요. 어, 실제로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권이 발행된 경우나,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선입취득된 경우에는, 결국 증권 양수인의 물권적 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 선화증권이 교부되더라도 물권적 회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학설은 문제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엄정상대서이 주장이 되는데요. 운송물의 직접 점유는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간접 점유만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이전이 된다고 보고 어, 상법 제133조의 규정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 점유 이전을 규정한 민법 제190조와 다른 특별, 특별 규정이 아니라 그것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학습입니다. 간접 점유를을 이전하는 데는 증권의 인도 이후에 따로 지시에 의한 점유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증권에 의한 간의 양도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상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게 되어 오늘날에는 이학설을 취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표설인데요. 상대설의 일종으로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인도는 곧 운송물의 간접 점유를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운송물의 도난 등으로 운송인이 일시적으로 운송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권을 인도하여도 물권적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점유회복청구권이 인정되는 한 증권의 소지가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대표하는 물권적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은 가장 타당한 뭐, 학설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정상대설은 상법 제133조를 서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또 절대설은 선화증권의 유통성이 크게 조정되는 듯 하지만 공선화증권이 발행되거나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운송물이 제3자에 의하여 선임취득된 경우에는 물권적효력이 부정되므로 유통성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송물 반환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없이는 그 처분도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면 선화증권의 인도를 곧 운송물의 인도로 의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를 인정한다면 운송물을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권적결력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선화증권 소진이 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처분하더라도 운송물의 매매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매도인의 급보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적 회력은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운송물 위해 행사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아직 현실적으로 운송물이 인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송물 위의 행사는 권리는 증권 소수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소유권 이외에 질권, 유치권 등일 수도 있는데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물권적 처분과 운송인에 대한 처분권 행사는 선화증권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송물이 실제로 처분되어 양수인이 동산의 선입시 등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이그 운송물 자체의 선입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수 있는데 선화증권의 유통질서보다는 실제 물건의 유통질서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물건적결력도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채권적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아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운송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 송화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의 정보,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이러한 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때 채권적 효력이라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채권의 내용이 선하증권의문언으로 기재가 되는데 요 송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선하증권문언상의 운송채권에 대한 송화인의 권리를 양도받는 것입니다. 선하증권 소지는 증권을 소지한 후에는 운송계약의 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채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러한 채권적 효력의 효과는 어, 선화증권의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수하인 또는 제3자는 선화증권에 기재되지 않한 운송계약의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볼수 있는데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을 근거로 운송물에 대한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축소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운송인과 선화증권 소지인 사이에 선화증권의 명시된 대로 권리의 무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선화증권의 법적 경제적 지위가 상실되어 무역결제가 현금결제 방식으로 퇴보하게 될 수밖에 는 없을 것입니다. 송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선하증권의 요인성에 의하여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결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인증권성과문원증권성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적 결혁을 둘러싸고 이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을 물 선적하고 송하인이 청구에 따라 발행하는 운송증권이기 때문에 선적을 법률상의 원인관계로 한다는 운인성기론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운인성보다는 원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운송성기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상으로는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공선화증권의 효력과 실제 선적한 운송물과 선화증권에 기재한, 기재된 운송물이 그 종류, 수량, 중량 등의 내용에 있어서 다를 경우이 효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인성을 중시하는 학설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무능성도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선화증권은 무효다. 실제로 화물이 실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수령한 운송물과 선화증권이 기재된운송물이 다른 경우 운송인을 선적항에서 실제로 수령하여 선적한 운송물만 인도하면 된다. 또 선화증권의 문능성은 운송물의 동일성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학설입니다. 이러한 학설은 선화증권의 성질을 기재 내용에 따라서 요인증권성과 문능증권성으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그 진정한 법적 성질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이 실려있다면 문능증권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고 그대로 실려있지 않다면 요인성에 따라서 어그 원인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증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요인증권성이 더 강조되는데요. 법적 성질 자체가 이제 모호하게 된다는 거죠. 선하증권의 기재상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해이 됩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증권에 기재된 것만 보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어, 그 원인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증권을 유통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선하증권의 기재 잘못에 대하여 송하인이 아닌 선하증권 소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는 운송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 증권 소인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송하인이 운송인과 공마의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고 공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수입상에게 사기행위를 하는 해상사기 시에도 운송인은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요인성을 중시하는 학설은 운송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여 형평을 원칙에 긋한다고볼수 있습니다. 어, 영미법에서는 선적시 외관 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송화인의 보상장을 받고 큰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허위표시이고 공공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보는데 뭐 이러한 격도 결국은 그 용인성 요인성, 예. 요인성 증권성에서 어, 그런 관점에서 볼때 원인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위법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무능성을 중시하는 이론은 이제 무능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이 유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어,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선화증권상에 불리는 운송계약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기재된 문헌에 따라서 책임을 전야다선하증권은 유통증권으로서 외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기재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인데 영미법상은 근반응의 그 법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선적을 하지 않고 공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운송물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송인은 운송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선화증권의 이러한 문헌성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나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 함부로 그 규칙은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1855년 선화증권법은 결정적 증거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결정적 증거력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달리 얘기한 문헌증권성을 굉장히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영국 파일에서는 운송물의 수량 기호 및 외관상태에 대해서는 본반원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즉 문헌증권성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을 반면에 어, 퀄리티, 품질에 대한 문헌은 운송인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고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며 동시에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채권증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라증권의 소지는 그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기 때문에 배서금지의 문언이 없는 한 배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선라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때는 소진과운송 사이의 법률관이란 선라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른 운은증권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법, 우리 개정전 상법에서는 화물상환증을 무는증권성에 대한 제131조를 선하증권에 준용하였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요인증권성과 무는증권성은 모순에 대하여 불법행위설과 채무불이행설 및 절충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현행상법은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화물상환증의 무는증권성에 대한 규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증이 있더라도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 요인증권성과 문인증권성을 적절히 이렇게, 어, 우리가 그, 조화를 기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결국 그,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어, 반증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결국은 반증에 의해서 그선화권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가 있지만 어,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때통정의 어, 표시에 대해서는 효로하고 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선의의 권리자, 취득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법위 구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운송물이 선화증권의 기재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운송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인이 반증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68년 헤이그비실비규칙제3조 사항을 받아들여서 선화증권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상법이 사라증권의 기재에 대하여 결정적 증거력을 인정하는 것을 추정적 증거력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운송인는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의 선의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증권 소진을 보호하기 위한 영비법상의 법리인 금반의법리를 채용하고 있고 반대로 소진이 원래의 운송계약과 운송물을 증명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상법의 해석으로는 사실상 채권적 효력을 둘러싼 학설의 대립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법으로서 해결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실무에서는 대량 운송물을 취급하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에기재된 대로 책임을 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 내용불명, 송화인의 선정 및 계량, 개량하지 않은 등과 같은 부지약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관련돼서, 이제, 채권적 결과 관련된 그, 입법을 비교를 해보면요. 울다나 상법이나 또 일본의 국제해상물품 운송법, 중국의 1992년 해상법, 영국의 1971년 후보서와 같이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어,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선의 증권 소진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반면, 일본의 그 상법 776조와 572조에서는, 어, 내, 문헌 증권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상법과 같은 입장입니다. 내양 운송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 해상 운송에서는 국제 해상 물품 운송법이 적용이 되고, 내양운송에는 상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 영국의 경우에는 그 1968년 해교 비스비규칙을 수용한 아, 1971년 코브사에서는 추정적 증거력과 선의의 소진에 대한 대항하지 한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 1992년 코브사 즉 선화중본법에서는 적법한 소진에 대한 결정적 증거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또 미국의 그 1893년 하트액트나 어, 음, 하트 1936년 코브사에서도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트법은 다만 어, 저, 선의 제3자에게 운송물 상태에 대한 부실기지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어, 1968년 버몰입백두즉 생활증거법에서는 운송물의 양에대해서도선의 제3자에게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나 프랑스의 그고사라 상법에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1936년 고고사는 단순한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1966년 고고사에서는선하증권 어, 기재의 일정한 문헌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어, 법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상 선하증권의그 효력에 대한 의의와 또 어, 물권적 회력, 채권적 회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도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습니다. 많은 음, 오늘 이 퀴즈는 선라정권의물권적 회력과 관련된 학설에 대해서 어, 질문을 했는데요. 어, 네 가지 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2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